네, 땀샘이 터졌어. 땀샘이... 와, 이거... 어때요? 저... 오... 터져... 오... 나와 있어... 터져... 나와 있어...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41분입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는거죠? 북한산! 북한산 일출을 보러 갑니다 지금 늦어가지고 원래 3시 10분에 나왔어야지 지금 3시 40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짱그렸거든요 일단 그러면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오이 조명 때문에 그런지 되게 잘.. 잘.. <웃음> <웃음> 내가 먼저 갈게요 <웃음> 못 오고 거 괜찮아 이로와 이제 놔두고 와. 어떡하니 벌레 엄청 많을 텐데. <웃음> 조심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 이거 조명 가져오길 잘했다. 오시. 괜아요 어. 등산은 어때요? 응? 등산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자. 와. 이제 우리 와, 여기 이렇게 다돌사일줄 몰랐네. 그지 어? 하루제. 아니, 왜 하루제가 뭐겉 어, 거점이었어? 저거까지 어떻게 가지? 저 위야, 여보? 저게 그 아니에요. 하... 아니, 대운 학교 왔나요? 네. 대군대 어. 1.4km. 가보자, 그래도. 아, 맞다. 근데 중요한 건 응. 출발할 때 에프로치 키고 출발할 걸. 아, 하이킹. 켰어? 아 다행이 다한 사람이라도 켰으니까. 우엄은 매미요. 벌레들이 내 라이트로 따라오고 있어. 내라이렇게올라가는데 이렇게 다 내려가? 오늘 <웃음> 어? 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기껏 올라왔는데. 어. 이게 어. 뭘 있는 상황인지. 아 그래? 어. 뒤에 뭔가 있는 거. <웃음> 와, 땀샘이 터졌어, 땀샘. 어, 응. 응? 아니, 아니. <웃음> 응. 등산아, 사길 잘했어. 응. 안 미끄러, 그지? 어떤 용기가 생기셨던 건가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웃음> 어. 팔꿈치에 모기 물린 것 같아 가렵기 시작했어 어, 거긴 아니겠지 여기 같은데 여보 <웃음> <웃음> 여보 산에서 길이려면 안 돼, 우리 네. 우리 요 등산 경험도 없는데 용기가 원래 무식함에 용감하다고 등산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할수 있었던 걸 수도 있어 아니 내려가는 게 말이 되냐고 <웃음>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네? 그니까 그건 그래 <웃음> 저리가내 팔에 붙지마 야 저리가 여부였으면 조명 떨어뜨렸을 것 같아 제가 이제 걷는 거리로는 1km, 이제 한 800m 남았어요. 몇 km라고 했던가? 아까 1.1km라 했는데, 남은 거리. 세 군데까지. 해발고도는 아예 잘 모르겠고. 와, 끝없는 계단이네, 진짜. 근데 이게 쉬운 코스라는 거 아니야? 아니, 중급. 중, 아, 중급이야. 어때요? 처음으로 얼굴 나오는 거 같은데. 뭐, 유부초밥이 기다리고 있어. 고고. 오 더웠어. 뭐가 더 맛있어? 뭐가 와있어 계단. 와. 여기서 이제 카메라 끄고 잘 잡고 가야겠다. 이따 다시 찍을게요. 프로치 상배씨, 얼마나 한 거야, 지금? 50분. 50분? 어, 여기. 잘 올라가야겠다. 이거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호영이도. 와. 와, 세상아. <웃음> 너무 시원해, <심하네>, 여보. <웃음> 여보, 고마워. 좋은 경험 시켜줘서. 와, 진짜 춥다. 난시원 <웃음>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고 저희 이제 200m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디 라나 봐요 아. 응. 와 우와. 우와 오늘 도움이 많아서 <웃음> 어 그래도 잘 같은 경우 그래도 아주 장 보일 것 같아요 어 이런 이 다치는 게 해가 나왔어 어. 아직 가분 원래 여기 1시간 반 사면이거든요? 네 초보 리 초보 증상님한테는? 응. 어 저희 지금 항상 6분이에요 오 우리 한 번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한 번도 안 쉬었잖아 왜냐 무섭기 때문에 아. 벌레가 발걸음을 재촉시켰어 그리 진짜 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다 왔는데 진짜 어. 극적으로 일출 시간을 맞춰서 와우 아 너무 해가 무서워네 그래도 떴었나어아 저기 있구나 아직 저기 어 빨리 올라가서 깨끗이. 카메라 꺼내야 돼 <웃음> 지금 나 <나만> 만드는 <들은> 건가요? <웃음> 어. <shrug> 올라올까, 이제? 이제 워졌어 그치? 어. 우와, 근데 너무 멋있다, 이거. 그래. 오르막길 노래 생각하면서. 잠이 너무 많이 불었어 그지 이거를 많이 먹지 말고 내려가자 그래 우리 가서 뭐 먹어야지 또그지 일단 자자 에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라면 먹자 어때? 그것도 괜찮아 어쨌든 오늘 저녁에 또 맛있는거 먹을까라에먹라면먹자 두개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 먹고, 먹자응 간식 같이 먹자응 과일 먹자 지금 야호.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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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